아까나. 야 일단 꼴찌는 아니다 나. <웃음> 아 젠장 야, 저기서 뭐해 아니야. 이때를 누렸어. 나오빠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거 이거 아, 좀 좀. <웃음> 이 새끼 오소 그러면. 나, 사람. 괜 들어와. 그래. 말아, 진짜, 진짜 아 맞아. 맞아. 미안하다. 내, 내, 내닉네임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진짜. 이뭐든 이거?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 자꾸 지나가. 여 <놀람> <알았다. 놀람> <기다려. 놀람> 좋아! 가 자꾸 지다가 아!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나 핑크, 절... 아니! <놀람> <놀람> 아이 누님, 너는 닉네임왜래 아1등못 주지 아, 등못 주지 1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파이니미어드리고아 1등 하고 있어졌대 아 진짜, 진짜 아, 파이오. 파이오. 아. 아. 될지 모르겠지 아이등전남대환장한나올것같아저 돼지 달리는 3, 2, 1두그할때 앞에 키 누르면 나가 어? 안나는데와 돼지 달다 어디가? 아나 지금 누구 떨어졌어 여기죠 여기죠 여기죠 아아아렇지아아아진멈아지 않는다! 아아아아아아기잡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먹기 딱 좋아 <놀� glasses> 윗뚜, 윗뚜. 와, 왜 밑으로 가! 돼아 됐다! 아 됐다! 왜다 <놀러> <웃음> 밑으로 가? 막으려 그랬더니